자 이쪽 라인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어요. 여기 땅 구입하는데 한 130만 들었죠? 거기다 이거 두개 건설하는데 한 20만 정도 하면 150만 정도 들었죠. 뭐 어찌됐건 빠르게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자 이쪽 라인에 연구소가 하나 더 있죠. 여기다가 창고를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병행 진행해도 생산해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뭘 연구할 수 있죠? 일단은 자원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마땅한 게 없어요. 마땅한 게 없죠. 자, 여긴는비 두고 그 강철 쪽에 연구소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제 강철도 연구할 준비를 합시다. 자, 갑자기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총 3개가 연구가 진행 중이죠. 아마 도로 2단계가 제일 빨리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던 그 아이 있죠. 그 아이. 11개를 낳을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아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 연구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한 개가 좀 완료될 때까지 좀 버텨야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자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본사 어디 있죠 본사를 찾아봅시다 레노월드 여기 있었네요 사이아이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오잇 여호 내돈아내 돈이 날라갔네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지역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돈은 좀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드데 그래도 원한 건 아니었죠 더 받을 수 있으면 나야 좋지 자 아무튼 연구 완료될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세개 연구하고 있는데 얘는 거의 다된것 같아요 좀 기다릴게요 자 드디어 완료가 됐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얘네들 진행하면서 또 다른 연구를 하긴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아모래 모래는 일단 포기하고 모래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래그 아이.. 그..그 그 아이가 어디 있더라.. 자 이쪽 라인에 있었는데 아무튼 먼데 있어요 어, 기분이 안 좋아 아무튼 그 아이는 일단 나중에 챙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 차고 2레벨 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연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대출을 받을까? 대출? 대출? 음 그래요 한번 받아봅시다 자 그래서 색깔이 안좋은 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죠 일단 이 아이는 좀 외진 데다 지어볼게요 뭐 이런 데 공간 안쓸것 같죠 그래서 대출 받읍시다 한 20만 받을게요 22만 정도 받고 여기다가 차고를 만들고 그쵸 이렇게 하고 자 고용을 합시다. 어우 두근두근 거리죠? 음 좋은게 많구만 아유 좋네 이런것도 있고요아우 괜찮네 나중에 이거 바꿔볼게요 그래서 일단 아니 뭐여 벌써 돈을 왜이렇게 다써 이거 어 이거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빨간데를 좀 찾아볼게요 나무 기준으로 빨간데가 자 이런거 없죠 이런거는 포기해야되고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하드웨어 상점 여기다가 자, 나무를 보낼게요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차량을 이제 점점 줄일게요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적재하되 드 가득 그리고 변경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재 선택하고 그다음에하역하역을 하엽. 해야겠죠? 자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오이, 합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차고에서 출발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자 해야될게 차량을 이제 줄여야 돼요 차량을 줄여야 되니까 누가 제일 군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 석탄 색깔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보내 보죠 여기서 이 아이를 선택한 다음에 경로 추가 일단 이쪽이죠 이쪽에서 적재 가득 그리고 석탄으로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빨간 아인을 찾을게요 일단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쪽으로 보내 봅시다 자 하차 됐어요 화량이 두대 추가가 됐으니까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럴 거라 생각이 돼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야 돼요 물론 제가 중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낮을 수도 있겠다 자 어느새 메이슨 시티는 1000명 넘었죠 다른데는 어떤가요? 100명? 600명? 여기는 700명? 음 많이 컸어요 진짜 좀 있으면 맞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 차를 어떻게 짓나? 그것도 머리 아프죠 일단 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가에다가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물류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차량으로 운반하게끔 그렇게 세팅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창고 2레벨 도 연구가 완료됐어요. 어 이제 슬슬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 일단 가봅시다 아, 힘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인프라 다 교체를 할게요. 이 녹색 트럭들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쓰레기니까 이제 처리를 합시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 그나저나 이런 아이도 제공을 해야 된다면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구 우리 가구 만들 수 있긴 하나요? 일단 연구 리스트 한번 볼게요 자아 그거 말고 제조업 2단계가 필요한데 이거는 음, 좀 오버인듯 거기다 목재 가공까지 오픈을 시켜야 되잖아 와우 잠깐만 우리 목재 가공은 이미 연구했으니까 제조업만 2단계만 연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자이 아이 몇 번이죠? 자 1번이죠 1번은 너 어디니 위치가? 아 여기였구나 자 얘네들 먼저 교체를 한 후에 연구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 우리도 가구 한번 만들어봅시다 좀돈 벌어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첫번째 이 아이 죠 일단 없앨게요 자 이거를 일단 착으로 보내고 됐죠? 착으로 보낸 다음에 이거 없애야 돼요. 호잇. 여기 착으로 이동해서 큰 아이를 구입하면 되죠. 이 아이죠. 구매하고 경로 추가. 여기서 적재할 때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여기다 보내면 되죠. 하여 됐어요. 가득 자 이런식으로 제가 좀 작업을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연구를 합시다 돈이 금방 모을거예요 그리고 상환할거 상환합시다 자 강철 재령까지 연구가 완료됐죠? 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구가 다 놀고 있다는거잖아요 그렇죠자 가구 가구는 언젠간 생길거라 가정을 하고 제조업을 연구할 때가 온것 같아요. 자 여기로 가보면 제조업을 연구할 수 있죠? 강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죠? 자 어디갔니? 그거 말고 제조업 진행합시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 좀 생각이 되긴 한데 잠깐만 아니 여기서 해야 되는데? 딱 실수했죠? 네 그러면 여기로 바꿉시다 제조업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선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됐고 자 이제 또 돈이 생겼으니까 차량을 구입에 그 구매한 다음에 또 과거 차량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이런 거 있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합시다 자 허드슨의 목재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이 허드슨이란 아이는 아시겠지만 얘뭐 여기 뭔데인데 이거 어떻게 가져와요 제가 할수 있는 거 없죠 내비둘게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파산을 했지만 다시 모래가 나올 겁니다 분명해요 자 26번 뭐니 응? 설마 잠깐만요 25번하고 26번이 이 아이들이죠 아하 그래요 까득해야죠 자, 이렇게 놓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정할 때까득 설정을 합시다 이러면 됐지 자, 그나저나 그 디젤 엔진 3레벨이 아니 2레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구리 전선 그건 구리 재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것도 나중에 음, 연구를 하긴 해야겠네요 그쵸? 디젤 엔진이 있어야지 뭔가 좀 많이 배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네요 그쵸? 저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자, 교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신 차량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 기억했다가 휙잇나 보내! 19번이죠? 알테시아 웨지스트로 보냅시다. 자, 제조업 2단계까지 연구가 완료됐죠? 그러면 지금 가구가 파산해가지고 가구 아직 안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가구 나오면 그때 어, 건물에 건설한 다음에 한번 팔아 봅시다. 팔면 돈이 많이 나오겠지. 자 이제 녹색차 하나도 안 보이죠? 아 아직 있었구나. a 라 i 한세대 정도 남았네요. 좀만 더 작업할게요. 자 새로운 판매처가 생겼습니다. 이제 돌을 받는다고? 돌? 어음 연결이 안돼 있잖아. 여기까지 온, 언제 연결해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게 연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뭐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차근차근 차량을 교체할게요. 자 이번엔 철 부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뭐죠? 철 부품 어디야? 어디서 원하니? 에헤이 비싸긴 한데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잠깐만 저희가 제조업을 배웠기 때문에 왠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금속 가공 돼 있니? 안돼 있구나. 와, 130만 필요하네. 그래도 해야겠죠? 합시다. 돈은 벌면, 벌려면 해야지. 자, 이쪽에서 연구를 시작할게요. 호잇. 자, 이제 초록색, 떡안 보이죠? 그런 것 같아. 혹시 보니까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자, 정리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 남은거는 광석쪽이야. 광석쪽을 좀 신경써 볼게요. 이것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겁니다. 자 드디어 금속 가공 연구를 완료했는데 지금 바로 제공하기가 좀 애매하죠?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공장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일단 압축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압축기가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좀 멀리다가 지어 볼게요 한이 정도 지어 볼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길을 먼저 체크해 봅시다 컨벨벨트 설치하고 입구 먼저 만들고 자이 아이를 만들어야겠죠? 에헤 나가요 설정을 해야지 자 이렇게 나가요 하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터널로 이렇게 파고 들어온 다음에 위로 올라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할게요. 아니다. 나중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분은 남겨놔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공장을 만들게요. 자, 압축기 이아하겠죠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짓는 게 가장 무난할까?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이렇게 짓고. 아니지. 아이고, 취소할게요. 실수했어요.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어야지만, 여기다 창고를, 창고를 짓고, 여기다가 보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고 큰거 하나 짓고, 돈 없죠? 음, 2레벨 창고, 그냥 대출 받을게요. 아, 10만. 아니 한 20만정도 받고 자 이벨창고 리 한번 큰창고 만들고 그냥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죠 나중에 부속품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거라 감안하고 여기다 찍을게요 여기다 짓고 연결할게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건배벨트 연결 됐어 자 방향 지정해야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맞는 것 같아 나가고 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품을 만듭시다 호잇. 자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여기 저장하는 거 해야겠죠? 자 이렇게 보관이 되네요 빠르네 자 그러면 차량 두 대를 고용합시다 이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구매한 다음에 자 루트 지정합시다. 여기서 적재 자 볼트죠 됐어. 그리고 하역은 어 여기로 보내도 되겠네요 자 노스로 보낼게요. 하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복사하고 여기 돌립시다. 호잇 됐어 자, 한번 지켜볼게요 기대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철광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알것 같아 자, 이쪽에 지금 쌓여 있는데 여기서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방향 바꾸고 호잇 자, 그리고 라인에다 이거 밖에 안 되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은 바꿀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 이 필터를 달아 그냥?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안되겠다 여기 방향 바꿀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점점 쌓이기 시작했죠? 이러면 된 거예요 나 볼트는 이미 다 차있고 얘는 운반 잘하고 있고 됐어 자돈 얼마나 버는지 이건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제 여유 있을 때마다 포관이 시킬게요. 벌써 20만 갚았죠? 근데 남은 거 5만이에요. 그리고 볼트를 조금만 더 제공을 합시다. 자 볼트 제공 받으니까 뭐 나름 잘 살아나기 시작했죠. 이러 됐고 돌은 포기할게요. 돌은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먼데 있어가지고 해결 안돼요 그리고 돌벽돌도 포기할게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줄게요 자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될게또 뭐가 있을까 구리 재련 근데 구리는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목재 가공 이거 해야겠죠 나중에 대비해서 한번 합시다 아니면 강철? 아니야 헌돈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먼저 할게요 자 그리고 돈이 생겼으니까 구매를 더 합시다 이 아이 죠이 아이 이 아이를 구매한 다음에 볼트를 좀 많이 제공을 할게요 어차피 거리가 머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적재 가드 볼트 그리고 하역장소 어디? 여기죠 여기다 보내버릴게요 하차 됐네요 화물 적화장 2레벨짜리가 있는데 얘가 아마 그 제공 범위가 더 넓을 거예요. 그쵸? 더 넓어가지고 나중에 얘로 통일해도 될것 같긴 해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크기도 커가지고 좀 교체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안큰것 같은데? 교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빛도 다 갚았고 이제 다른 거 준비를 합시다. 자, 솔로 연구 연구합시다. 제가 아까 잘못 눌렀던 것같아 여기에서 진행을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진행이 된다. 기다릴게요. 나중에 그냥 좀 고급 레벨 단계 이런 것만 남겨두면 딱 좋을텐데. 그쵸?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공을 끊어야 되죠. 가능한지 좀 테스트는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완제품이 더이득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걸로 교체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저기 있는 볼트가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연구가 끝나면 우리 구리광석 쪽을 좀 탐사해 봅시다 구리가 필요하고 나중에 연구하는데 좀 필요하니까 어 여기를 일단 확장시키긴 해야 돼요 제일 무난한 지역이죠 다만 지금 목재가말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1차원적인 대공은 좀 끊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음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까? 죽여도 될것 같긴 한데 죽일까요? 죽여서 제가 원하는 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 있죠 이쪽에 있는 아이를 한번 죽여 볼게요 이 물류센터에 온라이가 3개 있죠 죽입시다 호잇 호잇 호잇 그 다음에 일단 이쪽에다 보낼게요 됐어 원론적인 제공은 좀 그런 거같아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하지 맙시다 자설로 연구 2레벨이 완료가 됐죠. 자 여기도 다 끊을게요. 다 끊어. 자 이렇게 끊어버려요. 얘도 다 끊어. 자 이쪽으로 다 보내요. 됐어. 일단 돈은 또 130만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이면 이쪽을 또 해야겠죠 기다릴게요 자 이쪽 죽으려고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돌 가공은 얼마 안걸리니까 돌도 연구를 해 놓읍시다 어딨니? 아 이쪽이죠 자, 이쪽에서 돌 연구를 할게요. 호 됐어. 자, 이두 개가 죽고 나서 뭐가 나올지 이제 볼 거예요. 저기도 죽을려 있죠? 나 이론이 맞아야 돼요. 나가리라니 이런 거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포기할게요. 아무래도 그냥 1레벨 단계까지만 포기하고 2레벨은 제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좀만더 지켜볼게요. 자, 돌가공도 연구가 완료됐고, 이제 남은 거는 뭐가 있죠? 난 제가 간단하게 연구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아버지는 다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로 한다고 해도 뭐 되는 게 없죠. 아직까지 트러스트러스달이 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얘는 좀할수 있겠다 이런 건 도움 되겠죠? 아 목재 가공이 안돼 있구나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좀 연구를 할게요 목재 가공 호잇 자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이것도 더럽게 비싸긴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땅을 구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땅을 구입하고 잠깐만 장기 숙이 어음 아니야 아니. 나는 이제 석탄들 안 보낼래. 이거 안 보낼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철광석 있죠? 이것도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낼래. 일단 1차원 재료 필요로 하는 데는 그냥 포기를 할게요. 그게 맞아. 자 얘도 끌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죽입시다. 죽이고 나서 새로 고용을 할게요. 새로운 템으로 만들어야지. 일단 여기는 한명 죽였으니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아직 안 죽었구나 얘 죽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얘들도 죽이던가 그렇게 해야지 자이 아이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우이. 얘도 죽이고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얘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내비두면 되고 얘도 죽일 거예요. 얘는 좀애매모호한데 얘는 제공을 합시다. 자 이쪽에서 말이죠. 이 아이들 놀고 있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중간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배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호잇! 돌립시다. 얘도 바꿀게요. 자자제로 바꾸고 그리고 도착 위치 여기로 일단 두 대를 이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그리이 석탄 있죠 이거 음, 제공하지 않도록 막을게요 아직 구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금시키진 않았죠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자이 아이 죽을 때가 됐는데 얘도 죽을 때 됐고 얘도 죽을 때 됐고 얘도 제공을 안하는 걸로 막았기 때문에 이제 곧 죽어야 돼요. 아직도 제공하니? 석탄이 없는데? 아얘 죽여야 돼요. 아 죽였구나. 다 했는데? 그건 죽겠구나. 자 이쪽도 여기도 정리합시다. 얘네 둘이 죽일게요. 자 이런 거 죽여야 돼. 그냥 3개월 다 죽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 남네 어딨니? 얘도 죽일게요. 이거 원석이잖아요. 그쵸? 자 원석은 이제 제공 안할 거예요. 얘도 죽여. 후잇, 됐어 으이, 힘들었네요 그 남는 차량들을 2차원이나 3차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차량 많이 쌓여 있죠 이런 애들 수정시켜서 변경을 시켜요 색깔 안 좋은 애들 있죠 이렇게 노란색인 애들 그런걸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동시켜 하나씩 여기는 적색이니까 괜찮고 괜찮고 초록색 괜찮고 여기는 좀 이상하네요 얘가 움직여야겠죠? 자 철광석 쪽을 선택한 다음에 호잇! 리고자철주괴로 바꾸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아이를 선택하면 되겠죠? 호잇! 됐어요 자 가동 하나만 더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산업 전체를 바꿀 거야. 됐어. 아 빨리 <웃음> 1 단계 레벨은 다 파산시키게 할게요. 지금. 근데 좀 너무 느리죠. 아 그냥 여기 확장시킬까? 그럼 슬슬 기차를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다리? 자 우리 연구 하나 목재 가공 열심히 하고 있고. 저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거 있나? 유리? 유리 모래 때문에 안되고 철도 철도 이거 합시다. 이쪽에잡으면 되죠? 철도 철도 자 이렇게 할게요. 호잇! 아니면 나중에 구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파놓고 구리를 캘까요? 그것도 방법인데. 자, 구리가 어딨지? 철광석 말고. 여기 있죠. 이거 그냥 구입하고. 아왜 이렇게 비싸? 160만이었다니. 자, 이 아이는 이제부터 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재련이 필요할 거예요. 창고. 구리, 구리, 구리. 어왜 이렇게 비싸, 구리. 구리가 이렇게 비싼 아이였나?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석공송인가요? 아니면 연구소 먼저 읍자다그 저희가 구리를 가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래서 이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리 재료는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또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제가 1차 산업을 죽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중에 2, 3차 산업이 나오면 그걸로 또 도배를 해야겠죠. 2차 산업 죽이면서 노란색이잖아 이거 자 웨스트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기동을 시키는거야 여기도 노란색이 많네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여기, 자재도 지금 노란색이죠. 그러면 얘가 자재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겠죠. 오이 됐어. 가동. 그래도 돈은 잘 벌려요. 자, 어느새 군이 연구도 다된것 같아요. 벌써, 벌써 다된것 같죠? 빠르죠. 아 잠깐만 너 이거 아직도 알고 있었니? 얘 예, 였네요 목재였네요 기다릴게요 지금 연구 세계 돌리는 건 빡세니까 일단 기다려볼게요 너 누구야? 네가? 아직도 사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거 이해한다 나중에 인프라 세팅을 해줄게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구나 슬프구나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거 많이 받는 축에 속하니까 그래도 이해해 줍시다 자 목재 가공 완료 했고 더 쉽게 연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마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철도 차량 하고 있고 디젤 엔진 안되고 제조업 제가 이거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140만원 좀 빡센 것 같고 연구 연구도 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없어요 강철제작? 음... 이것도 안 되죠. 자, 저런 거는 차근차근 합시다. 자, 일단은 지금 1차 그 원자재 제공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거좀 지켜봐야 돼요. 이런 거 죽어가고 있죠. 죽고 나서 원하는 게 나온지 이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나저나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음, 못생겼어요. 제가 좀 급하게 처리를 하느라 대충 만들었죠. 이렇게 하니까 강철이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 강철이 부족한 게 맞아요. 왜냐? 이 공장이 부족한 거거든요. 지금 이볼트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죠? 자 어찌 됐건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아깝긴 한데 좀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다 두 개를 짓을게요 자두개 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합금 재련소를 만들 겁니다 자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느 쪽으로 제공할지 그걸 좀 판단해서 작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일단 라인 지정을 합시다 자 이쪽에서 당연히 자원이 나갈 거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나갈 거고 그쵸? 그런 다음에 방향 바꿔야겠죠 오잇, 오잇. 그런 다음에 컨벨벨트 연결시키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 질거고 라인을 연결한 다음에 됐죠 이거 방향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라인을 빼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빼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적인 포맷 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있죠 여기서 석탄을 끌어와야 됩니다 자 이거 방향 바꿀게요 오잇. 자 다시 가져오시고 이거는 없애도 될것 같은데 어 일단 보고은 하나씩 판단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또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이거 없앨게요. 이거, 이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2차 공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얘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방향도 바꿔야 되고, 이쪽 라인에 있는 석탄 라인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쵸? 자,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합시다 반대쪽도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 만들어야 겠죠? 여기다 만들고 자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기서 땅코를 파야 겠죠? 후잇! 그리고 다시 나와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해 끝! 좋아요 바꿉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을 연결해야 겠죠? 얘는 반대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려놔니 합시다. 그렇게 놓고 자 강철을 만들게요. 철철철 철, 이렇게 놓고 쭉 연결한 다음에 이쪽도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T버튼 누르고 이렇게 튀어나온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되겠죠. 방향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게 대략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음, 보기 좋네요. 일단은 지금 철을 못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애들이 많았는데 이제 움직일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있죠이 아이도 사실상 이제 무의미하니까 없앨게요. 자, 이것도 정리하고 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철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왜냐 강철을 만들려면 이철 주개하고 석탄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이쪽 라인에다가 뭔가 또 공업단지를 구성해야겠죠 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아이를 좀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더 만듭시다 자 여기는 반대로 구성하면 돼요 이 라인,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이렇게 쭉 연결하고 그쵸 그리고 이거 반대로 바꾸고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끌고 오면 돼요 자 이렇게 끌고 옵시다 됐 그리고 여기는 석탄 라인 있죠 석탄 라인을 끌고 오고 이쪽에서 땅을 파야겠죠 땅 팝시다 호잇? 그리고 나와 나와서 연결해 됐어 그 다음에 방향 바꾸고 호잇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철을 또 만들어준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죠. 너 이거 방향이 상하다 내가 바꿔줄게. 됐어. 이러면 됐죠? 이거 쌓이는 거 봐야 돼요. 쌓이고 나서 그걸 합시다. 강철을 만들어봅시다. 하나 더만들어볼까 사실 이 아이는 정말 가깝게 지은거고 여기부터는 이런식으로 지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석탄은 또 끌고 와야겠죠. 자 한번 복습 해봅시다. 여기서 컨베 벨트 끌고 오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끌고 와도 되고요. 그 편한거는 한단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방향 바꿉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방향 바꿔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석탄도 가져와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땅굴 파고 다시 나와서 연결하면 돼요. 호잇 자 이쪽도 철주개 됐어요. 쌓이나요? 음 쌓이기 시작했죠? 좋은 징조예요아 이러면 되는거예요 행복하구만.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챙긴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늘어나진 않죠. 하나만 더 지읍시다. 어쩔 수가 없네. 자 공장을 또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지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미 이렇게 지하 라인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바로 끌고 와도 돼요. 오잇.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힘들다면, 이쪽을 연결한 게 힘들다면, 이쪽에서 땅굴 파면 돼요. 자, 이렇게 땅굴 팝시다. 휙. 자,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올라오고, 방향 바꾸면 되지. 짠! 오케이, 좋고. 그리고 이것도 방향 바꾸고, 자, 여기서도 철 주게. 끝!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철이 부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다리면 되고 자두 번째 작업 드디어 때가 왔죠 강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강철 빼가지고 이쪽으로 수평적으로 확장을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철 쪽은 여기다가 뺄게요 이쪽 라인에다 뺄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렇지 드디어 자 철광석 사라졌어요 아우 행복하죠 너도 임마 이제 죽어야 돼 듣고 나서 제가 원하는 게딱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하던 일 해야지 자 이쪽 라인 있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여기 정도에 지을게요 왜냐하면 터널을 짓는데 한세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칸 정도 뛰어나야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 시작을 합시다 자이 정도 시작하고 여기에서 강철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아니, 강철 아니죠 철주괴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이렇게 건설하고 철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석탄 있죠 단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오고 여기서 강철주괴 만듭시다 그러면 만들겠죠 잠깐 스탑 방향을 바꿔야지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옆으로 한개씩 한개씩 만드는거예요자 이렇게 지은 다음에 여기서 길을 뺄게요 자 이렇게 빼고 터널 파고 나온 다음에 연결 됐죠? 라인 바꾸고 후잇. 그리고 얘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온대요 그리고 여기도 강철 강철이죠? 좋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나중에 배송을 보려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그 창고 큰거 있죠? 이레벨이레벨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거리가 다으니까 여기까지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땅을 팔게요. 자, 이런 거 비싸죠? 으, 으, 비싸. 자, 이렇게 놓고 자, 쭉 가져올게요. 잠깐만. 철주개가 모자르다고? 이건 좀 내가 일을 못한데. 아, 잠깐만. 여기 내가 처음 본냈잖아 이아이 죽일게요 죽일게요 자 아무튼 이쪽으로 와가지고 길을 만들게요 여기 정도 끝자락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길을 쭉 연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방향 바꾸고 호잇 여기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강철 맞니? 강철 이거죠 이거 자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음 됐어요. 행복하죠. 그리고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까 전체가 음, 좀 대충 만들긴 했어요. 그거는 맞아.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강철 가지고 연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제 강철 제작하는 그런 게 있죠.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내비두고 1.4 아니야 이것도 너무 비싸다. 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거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자얘 석탄이 필요한데 구리 쪽에서 석탄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철광석이야. <웃음> 아니야 그러지마. 철광석 필요 없다니까. 자 저거 포기할게요. 구리 주변에 석탄이 없어가지고 탄을 좋은 데서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기차 떠야 되나? 진짜 나중에 기차서야될것 같은데 매일 어쩔 수 없지 나 연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싼거 먼저 연구를 해볼게요 강철 오이. 자철광석도 이제 죽어가죠 어 기대가 되는구만 자 이렇게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선로를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직진을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다리가 필요하긴 해요 솔직히 좀 기다려 봅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번에 필요한 공간을 좀 찾아볼게요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돌 모래 모래가 필요하겠죠 아마 모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모래쪽을 구입합시다 그러고 나서 뭔가 좀 특수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